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네 오늘은 바로 가을 패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전에 이제 퍼스텔에서 여름 패션으로 한번 컨텐츠를 촬영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퍼스텝 제품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보고 퍼스텝 제품 똑같은 거 샀다고 막 DM 보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되게 예쁘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마침 가을 패션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퍼스텝 광고입니다 유료 광고예요 아 근데 솔직히 예쁘잖아 그러니까 한번 봐줘요 한 번만 봐줘 나한 번만 봐달라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한번 봐달라고 가을 패션 빠르게 봅시다 가장 먼저 똑같은 셔츠예요 이거 네, 제 셔츠인데 저는 일단 무난하게 그냥 검색 은 바지다 코디를 했는데 어, 이게 셔츠 색도 그렇고 핏이 너무 좋아요 셔츠 그 기장 너무 길면 은 진짜 코디하기 힘들거든요 다리 짧아보이고 가뜩이나 짧은데 더 짧아보면 힘들잖아 예 네, 아무튼 근데 또 어깨통은 넓고 팔통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내가 원하는 핏 어깨 넓어보이고 어, 되게 빈티지한데 길지는 않아서 짧아 보이지도 않는 이런 아주 그냥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. 어 그리고 사실 셔츠가 가을에 약간 시작하기 좋은 그런 패션이잖아요. 확실히 근데 가을에 셔츠가 이뻐요 어, 개인적으로 저는 셔츠 입을 때 약간 그 재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옷 재질들 중에 약간 핏이 안이쁠수 밖에 없는 그런 재질들이 있어요. 막아 그런 옷들이 있어 아무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옷새 옷인데 너무 빳빳한 느낌보다는 그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셔츠는 이번 제품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단추를 또 열면은 약간 더 빈티지하고 약간 섹시? 음음음 어, 음. 근데 이제 또 닫으면 또 단정할 수 있는 그런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입을 수 있는 셔츠고 뭐 겨울에 뭐 아우터랑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굉장히 최애 셔츠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복 세트입니다 트레이닝 사실 추리닝하면 회색이에요. 회추라고 그러던데 요즘? 아닌가? 회추가 아닌가? 별걸 다 줄여요. 어, 벌써 좀 늙은 것 같아. 벌써 그런게 이해가 안가기 시작... 아니야. 이해해. 이해해. 난 이해해. 난 늙지 않았어. 아 마침 제가 원래 회색 추리닝 바지가 있었어요. 비슷한 거. 근데 그 무릎이 다 늘어나가지고 버렸거든요. 최근에. 진짜 버렸어. 진짜 버렸어. 근데 마침 뭐 퍼스트 제품에서 이게 있더라고요. 바로 이걸로 골라버렸죠. 그레이 하나씩 있어야 돼. 그레이 색이야. 음. 이 바지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은 보시다시피 핏이 되게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편한 건 당연히 편하고 사이즈가 애매하면 제가 원래 전에 입던 게 그랬거든요 무릎이 늘어나 무릎이 늘어나면 은저 진짜 그것만큼 안 예쁜 게 없어요 새색 출이닝 바지 중에 근데 이 바지는 몇번 입었는데 무릎이 닿지 않는 통이야 되게 넓은 통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약간 이 바지 핏이 어 리얼 힙합 무조건 팬티 아래 걸쳐 입어야 됩니다 이거, 이거 법이에요 법 법이야 법 음. 아, 법까지는 아니고 국룰? 하... 그리고 위에 세트, 이 맨투맨도 되게 핏이 이쁘고 어깨가 넓어 보이는 그 맨투맨이거든요? 그리고 안에 기모여서 내가 볼땐 이거 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. 바지도 그렇고 둘다 겨울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쁩니다. 이렇게 세트로 사면은 따로 또 입을 수 있잖아요. 저 맨투맨만 해서 바지 다른 거 입을 수도 있고 위에 다른 옷 입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저렇게 편하게 두개 입어서 다닐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세트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약간 귀여운 느낌이에요. 여자친구랑 같이 또 커플로 하면은 그거만큼 귀여운 게 없는데 여자친구도 없네요. 네, 다음, 다음으로 다음 네, 다음 뭐냐? 다음으로는 이 오버핏 긴팔티랑 벌룬 팬츠인데요. 어, 위아래 둘다 퍼스트 제품입니다. 네, 같이 코디를 해봤고요. 어, 색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부러 이 흰색이랑 이 색으로 해봤습니다. 바지는 색이 좀 특이해요. 바지 약간 좀 특이한 차콜? 무슨 색이지 저거? 그리고 저 바지가 원단이 되게 특이해요. 늘어나거든요 바지가? 근데 재질은 바람막이 이런 느낌이에요. 바람막이 재질의 바지 입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땀 차고? 근데 저거는 약간 습한 느낌이 섞여 있어요.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여러분 사실 패션 이쁜 패션을 입으려면 은 불편해야 멋있는 패션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또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편하면서 이뻐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 바지가 약간 그런 거에 정석 이쁜데또 편하고 근데 확실히 또 빈티지 옷들이 다통 넓고 이래서 편하긴 해요 사실 그리고 이 오버핏 반팔티는 이너티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얘만 입어도 돼요 알몸에다 이렇게 싹 알몸? 죄송합니다 알몸은 좀 그렇지 안쪽 재질도 부드러워서 얘 입고 이렇게 아우터도 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켓 저 그냥 블레이즈 한번 걸쳐봤는데 이쁘더라고요 확실히 저거... 어. 저는 일부러 저런 아우터랑 같이 코디하면 이쁠 것 같아서 흰색을 골랐습니다 안에 이너티처럼 입을 수도 있고 따로 입어도 이쁘고 이래가지고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유스풀하네요 네, 제가 요즘 영어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흰 셔츠는 또 이제 이런 투명 안경 이거 안경 흰색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명 안경입니다 근데 이런 흰색 티셔츠랑 같이 코디하면 또 되게 이쁘고 약간 밝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일부러 또저 네, 투명색 안경을 골라왔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코디를 알아봤는데요 또 너무 많이 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엄청 특별하진 않은데 어? 이 사람 옷좀 입나? 하는 그런 코디 정도 막아이 사람 막 거창하게 꾸몄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입었을 때어저 사람 옷 이쁘다 저 사람 옷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디들이에요 이렇게 가을 시작할 때는 이런 기본템들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여름 개 더웠잖아요 이번에 나씨가안 추워질 줄 알았어. 그냥, 그냥 이 상태로 멈출 줄 알았어. 날씨가.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추워지더라. 근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? 네, 아무튼 여러분 어 이제 가을 시원해지고 있는데 가을 로 빨리 준비하시고 저 사실 겨울로 정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? 슬슬 또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. 저 벌써 가을 옷또몇개 사고 있어요. 음, 여러분들 가을 로 빨리 준비하시고 멋있는 사람으로 변신합시다. 원래... 뭐, 아니 사실 변신이 아니죠. 원래 멋있는 사람들이잖아. 원래 알지. 음. 나도 원래 좀 멋있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둥이 9월 17일에 앨범 나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 건강합시다 제가 요즘 아파요 요즘 위염때문에 술도 끊고 오히려 술 끊어서는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, 아픈데 건강해진... 아무튼 여러분 건강합시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, 환절기, 비염 아 그냥 짜증나서 는눈 난... 아 벌써 눈... 아 오늘 한 번은 구독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한 번만 구독해주세요 안 해주신 분들 한 번만 해주라 말 뒤지게 많네 진짜로